하이 쿡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쿠키 티어표를 한번 정리해볼텐데요 오늘 티어표는 육성우선순위 등급표입니다 어떤 쿠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죠 이 게임에는 좀 특이하게도 아레나보다 길드 토벌이 보상이 더 좋죠 그래서 보상이 조금 더 좋은 쪽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힘을 좀 줬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는 특별히 좋다 동그라미 하나는 좋다 세모는 쓰이긴 쓰인다 X는 비추 출발해보겠습 우선 1순위입니다 목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레나스토리, 홈캐터 성전, 토벌까지 모두 동그라미 2개입니다 나도 정리하다가 좀 놀랐어요 아이 정도였나? 아레나에서 특별히 좋고, 스토리에서 특별히 좋고 홈캐터에서도 특별히 좋고, 성전에서 특별히 좋고 토베나에서도 특별히 좋은 친구죠 육성 우선순위를 쳤을 때 최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육성 우선 1순위의 에클라이어입니다 아레나스토리, 홈캐터 성전, 토벌 모두 동그라미 2개 그 어떤 덱에도 특별히 좋다를 받은 범용성 최강 중에 또한 명입니다 자 육성 1순위 세 번째 가겠습니다 큐어 <목소리> 바닐라 <맛있게> 입니다 <목소리> 아레나 스토리 홈게타 성전 모두 동그라미 두 개로서 특별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커벌에서는 쓰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범용성 최강 킬러 이렇게 보겠습니다 1순위 네 번째 바다요정 입니다 아레나 스토리 홈게타 성전까지 모두 동그라미 두 개를 받았고요 커벌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 1순위 <목소리> 서리여왕 입니다 아레나 스토리, 홈캐드, 성전 모두 동그라미 2개 토벌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1순위입니다 다크카카오 예. 초보분들이 다크카카오 껏 떴다 뭐에 무조건 출발이지 너무 좋은 쿠키고요 아레나 스토리, 홈캐드, 성전 모두 다 동그라미 2개를 받았고요 토벌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 육성 우선 1순위 홀리베리입니다 홀리베리 홀리베리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홀리베리가 떴다 조금 무조건 키우시길 바라고 기존 유저분들도 홀리베리는 아직도 계속 최대 투자를 해줘도 되는 쿠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 육성 2순위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쩌면 1순위는요, 여러분들, 크게 고민 없이 다들 잘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2순위, 3순위부터 조금 내가 얘까지 꼭 키워야 되나?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애들일 수가 있어요. 육성 2순위, 다크초코입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일단 기존에 우리 뭐, 최신 메타 아레나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 저는 2순위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만한 쿠키라고 생각합니다. 다크초코가요, 일단 성적을 보자면 아레나에서 세모, 쓸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하나에 써야 될까 얘를 안 쓰겠죠 스토리에서 좋습니다 방각이 있어서 스토리 좋고요 그러나 특별히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긴 좋다 콘케타에서도 좋습니다 성전에서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특별히 성전에서 되게 이제 구성원으로는 잘안 들어가는데 세모 정도 줄만 하고요 커벌이 동그라미 두 개죠 다크초코의 자리를 위협하려는 수많은 쿠키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다크초코한테는 결국 안 돼요 다크카카오조차도 토벌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크초코의 방각은 세 방이 들어가니까 t on a t 방어력 감소가 7초 동안 20%인데 세탕이 들어가가지고 무려 60% 방각이다. 60% 방어력 감소를 대체할 만한 쿠키가 과연 있겠는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육성 우선순위 2순위 샤벳상어입니다. 아레나에서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전성기 때처럼 동그라미 두개 주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나 뭐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덱을 칠 때는 아직도 샤벳상어가 특히 탱커 단단한 덱을 칠 때는 동그라미 두 개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레나, 스토리, 홈케타, 성전 모두 동그라미 줬고요허벌에서는 동그라미 두 개를 줬습니다 허벌 최고의 딜러다 자베상어가 1 0 0구성에 따라서는 4 0 0만까지도 뽑고 지원자 그렇기 때문에 이터벌 동그라미 두개 때문에라도 굉장히 우선순위에 된다 자그 다음 육성 이순위세 번째 아몬드마 쿠키입니다 아레나에서 좋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동그라미 두 개로 생각이 될 정도로 허벌에서는 동그라미 두 개를 줬습니다 지금 이미 뱀파이어 자리를 밀어내고 최고의 서포터로 놀라 있습니다 자, 다음 육성 2순위 펑킨파이 펑킨파이는 아레나에서 좋은 친구고요 스토리일 때는 매우 좋은 친구 펑케타 성전 매우 좋은 친구 토벌은 펑킨파이를 쓰이는 빌드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벌은 동그라미 두개인 친구들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쓰이는 빌드가 있더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성 2순위 구미호입니다 아레나에서 제가 동그라미 두개를 줬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개로 봐도 되겠고 왜두 개를 줬냐면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용구대기 아직도 정말 적은 투자로 굉장히 고효율을 뽑는 덱이기 때문에 두 개를 줬고요 자, 다음 이순위 딸기 크레페 맛 쿠키입니다 친구 제가 아레나 동그라미 두개 줬고요 한개 줄만도 한데 그래도 딜러를 지켜주는 탱커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법용적 탱커로 최고는 펄베 다카라면 딜러 두명 지켜주는 데는 딸크만한 친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순위 실론나 아이트 쿠키입니다. 요즘 이 쿠키 때문에 재미를 되찾았다 할 정도로 정말 멋진 형님입니다 재미에서도 성능에서도 아레나에서는 메타의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형님 덕분에 용구덱이 힘을 못 씁니다 용구덱 뿐만 아니고 그냥 메인덱 싸움에서도 이형님이 그냥 다트리 부수고 이런 형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육성 우선 3순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까지도 투자 여력이 남는 분들은 키워야 되겠죠 좋은 쿠키들입니다 아직까지도 3순위도3순위첫 번째 코코아 맛 쿠키입니다 아레나 스토리, 홈캐타 성전까지 모두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힐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밀고, 탱킹 좋고 힐능력 있고요 두루두루 좋은 쿠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자 다음 3순위 슈크림 맛 쿠키입니다 정말 이런 걸볼때 보면 은 정말 이 게임도 많이 흘러왔구나 <웃음> 감히 슈크림이 그러나 그 옛날 슈크림이 아니죠 육성 3순위 블랙 레이전입니다 아레나 스토리, 홈캐타 성전, 토벌 모두 다 동그라미를 받았고요. 그러나 한창 때자기 전성기 띠에 비하면 이제 그냥 동그라미 하나 정도 느낌입니다. 자, 다음 3순위. 제 뱀파이어 제맛 쿠킴. 아레나에서는 세모 쓰일 수는 있는데 요즘 뭐 스토리에서는 이제 보스 스테이지일 때만 항상 동그라미를 받을 만합니다. 홍케타에서도 보스 스테이지가 좀 빡세다면 성전에서도 쓰이는 덱이 있죠. 뱀파이어가 특히 성전에서도 딴딴한 보스가 가로막는 부분에서 스위칭 해가지고 확 깨물 때 그런 덱으로 쓰이고요. 에서도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줬습니다 한때는 아몬드 빌드가 없었을 때는 아무리 뱀파가 퇴물이 됐어도 육성 우선순위에서 진짜 2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는 조금 선택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6성 3순위 용감한 쿠키입니다 용쿠 아레라에서 제가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사실은 아까 구미호랑 제대로 연동했고 대중층에서 로 봤을 때는 동그라미 두 개를 봐도 됩니다 아직도 두 개를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론나이트 형님이 베타의 중심이 뚝들어와고 용쿠가 저격을 좀 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아레나 좋습니다 다음 3순위 가겠습니다 공속댁 멤버죠 라일락맛 쿠키 마들렌맛 쿠키입니다 이둘다 똑같은 성격을 줬습니다 스토리, 호케타 쓰일 순위 있다 세모 정도 줬고요 성전에서는 꼭 쓰이는 빌드가 있죠 동그라미를 줬습니다 자 다음 공속댁 멤버 민트초커입니다 아레나 동그라미 줬고요 성전에서 동그라미 줬고요 역시나 공속댁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자 다음 3순위 희질 지알레입니다 아레나에서 참 좋죠? 스토리 홍케타에서는 쓸 수는 있다 성전에서 또 좋습니다 토벌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치명타 덱의 핵심 멤버 자 다음 3순위 마라맛 쿠키입니다 역시나 또 치명타 덱의 핵심 멤버죠 아레나에서 좋습니다 스토리 홍케타 세모 줬고요 성전에서 좋습니다 토벌에서도 세모로 줬습니다 잠깐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육성 3순위 벨벳 케이크 맛 쿠키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안 쳐다봤다가 최근에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쿠키입니다 아레나에서 제가 동그라미 줬는데 실론나이트 형님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벨벳 케이크가 끓어 땡겨서 앞에 약한 애를 몸 약한 애를 앞으로 툭 꺼내놓고 실론나이트가 청룡 언어를 로 그냥 빡 찍어버리게 하도록 꺼내는 아레나이스도 지금 다시 채용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좋습니다 자이 정도까지가 3순위였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하나만 들어도 상당히 투자해볼 만한 그런 쿠키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순위 내려갈 텐데요 4순위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좋은 쿠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자리에서는 그래도 얘들이 쓰임새가 있다 정도가 될겁니다 육성우선 4순위 정글전사 쿠키입니다 한때는 용쿠와 함께 최고의 쿠키 중 한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구미호한테 자리를 좀 내준 느낌이 있고요 자 다음 4순위입니다 달토끼 맛 쿠키입니다 자 아레나에서 한때는 활약좀 했었으나 세모 정도 줬고요 스토리, 홍케타 다 세모 정도 줬어요 성전에서는 그래도 동그라미를 줄수 있겠고요 쓰이는 빌드가 있죠 자 다음 사순이 감초맛 쿠키입니 아레나에서 세모 줬고요. 스토리 헝케타 성전에서 그리고 동그라미를 줄만 합니다. 아직도 자, 성전에서도 꾸준히 쓰이는 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벌에서는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이미 이것도 모카한테 자리를 내준 거죠. 굳이 모카가 없다 자, 그러면은 쓸 수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여전히 해골 역할을 하니까. 자 다음 사순이 우유맛 쿠키입니다. 성전에서 참 좋은 탱커죠. 자 다음 사순이 스파클링 쿠키입니다. 성전에서는 동 도라밀 받았습니다 성질이 좋습니다 그렇죠? 공속댁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고요 자 다음 사순이 눈설탕맛 쿠키입니다 아레나에서 좋고요 스토리 홈케타 성전에서는 쓰일 수는 있다 토벌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순이 호밀맛 쿠키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쿠키지만 시대가 시대고 그리고 육성 우선순위에서는 이 정도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레나에서는 그래도 제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약간 제 팬심도 좀 담긴 것도 있는 거고 그래도 뭐 좋긴 좋다 그 스토리 홈케타 성전 쓰일 수는 있다 세모 정도 좋습니다서벌에서는 동그라미 줘놨는데 그 옛날에 영광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은 터벌에서 안쓰이죠 자 다음 4순위입니다 가르페 맛 쿠키입니다 한때 떡상을 또 했다가 또다시 내려온 케이스고요 그래도 아레나 스토리 홈케타 다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4순위 갈게요 놀랍게도 자구마 육성 우선순위 7순위까지 내려가서도 될 만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좀 쓰이긴 쓰이죠 아레나에서 제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실론나이트 형님이랑 해가지고 오탱커덱막 이런 데 있죠 그탱커가 예능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죠 방어댁으로 쓰기도 좋고. 스토리 홍케타는 쓰이 순에 있다 정도 좋고요. 성전에서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자, 성전에서 막 용쿠랑 막 코코아랑 자석구구마 이거 막색 밀어치가지고 실온 나이팅은막 날뛰고 하는 그빌드에 쓰이죠. 성전에서도 동그라미를 줬고요. 토벌레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육성 5순위로 내려가겠습니다. 키워드긴 좋긴 합니다. 대화가 허락한다면 5순위 오징 먹물맛 쿠키입니다. 아레나 스토리 홍케타 성전 모두 다 세모 좋습니다. 사실 스토리나 뭐홍타나 이런데 넣으면. 동그라미 줄만도 해요. 하도 잘 때려가지고. 자, 다음 5순위. 신규 아포가토입니다. 입니다. 신규 쿠킨 데되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포럼에서 얘기 나누고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포가토가 좋음? 좀... <웃음> 어따 쓰지? 쓰일 <웃음> 수 있어요. 예, 마의 어떤 메카리즘 어떤 기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있다 뿐이지. 아레나 스토리, 홍케타 성전 모두 다 세모 좋습니다. 쓰일 수는 있다. 토벌에서는 제가 동그라미를 주긴 했습니다. 저렴용 원콤 내는 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벌은 동그라미 두개 애들만 쓰기에도 자리 없어요. 자, 다음 5순위. 라즈베리맛 쿠키. <웃음> 아레나 스토리, 홍케타 성전, 토벌 모두 다 세모 좋습니다. 자, 다음 5순위. 라떼 쿠키입니다 한때 라떼는 라떼는 이랬었다 다음 5순이 에스프레소 좋습니다 친구도 라떼는 한대 말이야 하는 자 다음 5순이 망고맛 쿠키입니다 좀 무난하게 좋은 친구지만 참 무난하기만 해서 다음 5순이 성미맛 쿠키입니다 참 좋은 힐러이자 서포터이자 버퍼였는데 아리나스토리, 홍게타, 성장톱 토벌 모두 세모 줬습니다 자 다음 5순이 허브 맛 쿠키입니다 이그 친구도 전체적으로 좀 세모 정도 로 줬는데요 디버프를 지울 수 있다는 의미로 좀 체용. 얘기도 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뭐안 쳐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세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6순위로 내려가겠습니다 6순위부터는 대화가 다 남는다 했을 때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패스츄리 맛 쿠키입니다 아, 예. 한때 공속대의 핵심 멤버로서 이런 대우를 받을 친구는 아니긴 한데 구미호한테 까지 자리를 이제 뺏기고는 굳이 패스츄리를 왜? 약간 이런 정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6순위 갈게요 화삼 마가 아레나 스토리 홍게타 성진 모두 다 X 줬고 비추 비추 드렸습니다. 터바로 생긴데 동그라미를 받을 만은 해요. 아포카토랑 저렴용 잡을 때 쓰이는 빌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굳이 뭐 그렇게까지나 뭐. 예. 자 마지막 육성 칠순이 갑니다. 써니 쿠키입니다. 아니, 모든 컨텐츠에서 비추 드렸습니다. 자 다음 칠순이 테일즈 쿠키입니다. 모든 컨텐츠에서 비추 드렸습니다. 다음 칠순이 모아가 모든 컨텐츠 비추 드렸습니다. 다음 웨어 울프 양도 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예, 하여튼 비추드릴게요 자 다음 7순이 칠리 비추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육성 우선순위 등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가 해주는 부분에서 법용성에 망설임이 있을 때 참고 되시면 좋겠고요 성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참고 자료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큐파이 그,